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수초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바닥 수초는 폭풍성장에서 풍성해졌어요 풍성하게 자라면서 경쟁에서 밀리거나 물리적인 요인으로 많은 수초들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미 필터기에서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필터기에서도 잘 자라고 있네요 오늘 천원으로 수초 정리를 해볼거예요 천원짜리 바구니입니다 나머지는 재활용해줬습니다 일단 깍꿍이 쉼터처럼 만들어줄거예요 현재 깍꿍이 쉼터 안좋아해서 빼줬습니다 간단하게 모서리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까꿍이집 만들어주려고 남은 흑착판입니다 오 사이즈가 딱이네요 반대쪽도 쏙 넣어줬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단계가 끝났습니다 남은 바닥재를 깔아주고 수초를 가지러 가보죠 필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초들이 껴있더군요. 수초가 물에 떠있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이제 열심히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심어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는 작업이에요 어느정도 다 심어졌습니다 날은 깔끔하게 잘 심어졌죠 바닥재를 뿌려 수초가 떠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초가 많이 남아 두개더 만들어줬어요. 남은 수초는 우리 까꿍이 영양간식으로 줬습니다. 까꿍이 비타민 공급에 수초가 최고죠. 잘 먹네요. 수초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물을 자작자작하게 넣어줬습니다. 일주일 지나니 많이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넣어줍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수초들이 있네요. 그래도 90%는 잘 있었습니다. 일단은 계단 형식으로 붙여줬어요 나름 이쁜데요 세개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베타 녀석이 제일 좋아하네요 다른 물고기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새우는 이미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여기서 수초가 풍성하게 나올거예요 치어나 새우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이 되었네요 베타가 일단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